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코너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 쇼를 진행하실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뜨거운 박스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키스이님 그리고 시라이가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네, 두 번째 마이크를 넘기고 잠시 후도록하겠습니다 즐거운 토크쇼 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계실 줄은 진짜 꿈에도 상상 못해가지고 진짜 네, 많이 떨리고 저희가 이런 걸 해볼 경험이 많이 없는데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앉아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더 키아님도 뭐 근데 뭐 키아 이런 말씀이 뭐한가지어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번 즐겨볼까 합니다. 잘 들어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뭐 예예 예. 제가 선물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실제 말에 그저 편자 예 먼저 다시 한번 저희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제 디스위이즈 게임에서 게임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게스통 현남의 기자입니다 그 유튜브 채널인 게스통 대폭파를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 경마 이야기. 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했고,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을 빼놓을 수 없죠. 저희, 예, 일본 정말 이야기의 메인 호스트이자, 예, 알파이자 오메가, 예, 키야 교수님입니다. 예, <웃음> 네, 안녕하세요. SSR 키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제가 퇴기다림하고 던 항상 보면은 일본 정말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마무스메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마무스메에 관련된 스토리를 정개하려고 합니다. <웃음> 방... 네. 반갑고요잘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일본 경마 이야기를 진행을 했지만 오늘은 우마무스메의 이야기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우마무스메의 캐릭터들을 저희식으로, 저희가 네, 이야기하던 방식으로 해서 우마무스메의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한가지 네, 휘 사항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캐릭터에 대한 스포일러가 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스포일러를 이해 안 하신 분이라고 해도 저희가 최대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준비를 하겠지만은 그 스포일러가 약간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주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웃음> 네. <웃음> 네. 아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바로 이 캐릭터입니다. 오 자, 누구죠? 누구요? 누가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징일로. 네. 징일로 하면은 이제 이것이 있는 스토리라고도 얘기하죠. 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감동. 네. 킹의 스토리에는 감동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유저들 사이에서 감동이 있는 스토리, 재미있는 스토리로 인기가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킹 스토리 정말 감동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궁금해지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네. 교수님은킹 네. 일로를 별로 마음에 안들어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웃음> 그렇게 얘기하면 나 요새 얘기 못하는데. 아유 그있잖아요왜 그래 뭔가 좀.. 네, 한 마력이 된다고 해야 될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한 마력이 부족했던 건 무슨 대.. 아, 대면이냐면 그팀 헬러의 웃음소리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말씀하신 거군요? 네. 어 근데 uh, 너무, 너무 못참다아하하하하 이거 아! 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웃음소리 연습하느냐고 무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이 웃음소리에 대해 좀 아시고 계십니까? 자이 이 웃음소리에는 딱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전형적인 불을 상징하는 아가씨 캐릭터의 웃음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캐릭터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는 뭐 또가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 웃음소리에는 이 성격이 드러나 있는데 이 순진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뭔가를 모르는 아주 굉장히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런 캐릭터의 그런 성격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 1화에서요, 그거 보셨나요? 제 1화에서 그 스페라 스페셜이크 대기하는 부분에 이, 처음에 경기에 도전을 할때 12개 의 레이스를 다 신청했다. 이런 감옥. 대 네, 뭐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런게 나온거 같아요 네 그정도로 아무것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그런 딸래미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발전하려는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킹헤일로 같은 경우에는 킹헤일로 단독의 스토리도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이들 다섯 명의 캐릭터하고 얽혀요 자 여러분들 이 다섯 명의 캐릭터를 갖다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방금세대네 네. 방금 아, 너무, 너무 여기는 똑똑한 분만 보고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은 저희는 언제나 경마 이야기를 하나 우마무스메 이야기를 하나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느끼는 점이 언제나 사실 강의가 아니라 이제 협회의 모임 같습니다. 아, 정말 맞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많이 모으셨어요. 네. 네. 지금 분기들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하나하나 소개할까요? 네, 누가 네. 있습니까? 네. 스페셜 위크 가운데 있는 스페셜 위크 그리고 세은 스카이 그리고 네. 엘콘도 파파자 그리고 플라스. 원더. 원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 오늘의 주인공 킹헤일로. 자 그런데 이 다섯 명의 캐릭터 중에서도 사실 이 황금 세대라고 부르지만은 킹헤일로는 이 황금 세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실력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캐릭터. 음. 약간 배경은 굉장히 우수하지만 뭔가 좀 실력은 떨어지고.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왜 무엇보다 이제 킹멜로가왜 황금 세대로 얽히냐 면은 어머니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게임상 지원을 11승을 했다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 1 1승이 이게 장난이 아니지 않나요? 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금 우마한 웃음 게임을 하시면서 트레이너가 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지원 11승을 이... 을 해서 트로피를 가져간다는 것은 마의 장벽입니다. 예, 그렇죠. 네, 마의 장벽이에요. 실제로 우마목스의 게임에서 지원으로 실장된 경주가 30개 도3 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 게임상 설정이긴 하지만 11개를 가져갔다. 이거는 어지간히 숙련된 숙련된 트레이너가 아닌 이상 이게 택성하 어, 저는 궁금해요. 근데 여기 오보이신 분들 중에서 프레트라이너를 중에서 11개 모이신분 있으실까요? 11개 이상 지원 모이신분하면서 우승하신 분? 와우 대단해. 기억하겠습니다. 네, 배워가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한수 배워가겠습니다. 네. 네네네. 자, 우리 제다섯명의 모임방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네. 정말 위대한 이 멤버들이 모였는데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키미엘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자집 딸내미의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원 11승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G1 11승이라는 거 가져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위대한 엄마를 둔 딸로서의 캐릭터. 자, 뭐 말하자면 뭐 실제로 어, 아가씨 캐릭터라는 거에 딱 들어맞는데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실력은 그렇게 주목을 못 받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음.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 음. 정말 네, 뭔가 현실적인 캐릭터성을 되게 부여한다고 할까요? 음, 맞습니다. 아.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킹앤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11승을 거뒀다는 어머니와의 이제 갈등? 스토리가 굉장히 스토리에서 하나의 축으로 작용을 합니다. 볼까요? o u t e l 면 me, woman, what is the body? What is the body? What is the body? w 그 어머니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발자취에따라가서 자기도 훌륭한 우마 무스매가 되겠, 되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는 그거를 예, 인정을 못하고 너는 나만큼 할 수가 없어 이런식으로 타박을 하죠 예. 맞습니다 시리즈 내용, 우마 무스매 시리즈 키멜로의 시리즈를 보게 되면 세간의 이목과 함께 기대를 많이 오 몸에 받고 출처 전혀 어, 본인 도 출전을 하지만 이아까씨 캐릭터를 엄마의 배경으로 막아서 캐릭터를 또자신만밖게 대비를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엄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너 나처럼 될수 없어 이것도 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가지가 없게 네네 네 가지가 없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 무대에서는 비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아주 단신신당부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네, 네 가지가 없네 가지가 없는 말투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슬퍼하면서 본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킹웨어가 어떻게든 이 압박에서 이겨내려고 하고 그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됩니다 조금 은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사실 한번더 얘기하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 완벽한 엄마의 딸로서 살아가기가 힘들죠. 뭐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손흥민이 아들을 낳아서 축구를 시킨다면 어떨까요? 뭐 김현호 씨가 딸을 낳아서 피규어스케일을 시키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저는 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스토리가 킹엘로에 담겨져 있고 하지만 킹엘로는 어찌 됐든 어머니를 따라가지고 이제 자신의 노선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게임을 시작하면 은 이스가 주어지잖아요. 오른쪽에 목표 레이스를 보면 아시면 알겠지만은 하나같이 중거리 이거 게임에서 일종의 가장 메이저한 레이스라고 할수 있는 중장거리 클래식 경기를 이제 목표를 잡아요. 자, 네, 아, 네. 네, 장거리가 A, 마 네. B, 중거리 B, 장거리 장거리는 영안 되는 C. 네. 네, 딱 보면 그 하지만 이렇게 중장거리로 목표를 잡지만 이 표를 보면 알수 있지만. 음. 킹엘로는 정작 중거리의 재능이 B입니다. 그리고 장거리는 c 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자작을 해가지고서 올려주지 않는 한 극복하기 힘든,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힘든 표예요 인자작, 인자작이 힌트는 없나요? 아, 예. 뭐 일단 중장거리 말이 키워가지고 걔네들을 부모 마로 세워야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 네. 예. 교수님은. 저는 킹엘로 하면서 인자작을 어떻게 세웠냐면, 어, 지원을 우승한 음악보스매를 어떻게든 좋, 좋, 좋, 좋, 조, 조, 조합을 해서 11승을 만들어는, 11승에 가깝게 하니까 그만큼 조금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아 근데 중점이... 아, 그러니까 저 그렇게 했어요. 중상자기 배지 그러니까 네. 네. 인자작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단순히 계산으로만 인자작을 아, 하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네. 로망을 가지고 실제로 킹에일로가 지원 11승을 가진 어머니 어머의 이제 유전자 물려받았으니까는 그걸 게임에서도 재현해본다는 감상으로 게임 하면 즐겨보셨대요. 왜래서 네, 재밌게 생각 하더라고요. 네, 3세승입니 네. 네. 네. 하지만 이렇게 킹에일로가 그렇게 클래식에 나오는데 중도리가 뼈. 네. 그러면은. 솔직히 유저들한테 이거 1등을 하라고 하면 이거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양심 없죠. 그래서 게임에서는 네. 유저들한테 보면 은 사츠키 5착이네 1번 더비 5착이네 음. 국화상 심지어 7전 음. 예. 이렇게 음. 조건을 낮춰줍니다. 네. 아, 근데 국화상이 네. 어떤 대회죠? 국화상은 장거리 3,000m. 아, 클래식에 1번 더비와 사츠키는 중거리이지만 네. 1번 더비니까 사츠키는 1,600m. 그리고 재팬더, 아, 일본 더빙은 2,400, 네. 그리고 북한상은 3,000.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츠키는 빨리 달리는 사츠키, 우마무스메가 이긴다. 그리고 북한 이긴다. 더빙은 운이 좋은 우마무스메가 이긴다. 그리고 <웃음> 북한상은 제일 강한 우마무스메가 이긴다. 아, 그런 이런 이야기... 전설의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전설이 네, 있었나, 네, 여러분들.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그렇게 우마무스메의 서실대로 네. 킹에일로는 l 상이출출 u 을 하는 a 로 설정이 되었죠. a n g k u 게임 s a n g Kukasang, Kukasang, Kukasang, k u k a 시 a n g Kukasang, 그래 k a s a n g Kukasang, Kukasang, Kukasang, Kukasang, Kukasang, Kukasang, 스 5차 a 다 a n 이렇게 해서 5차 5차 어, 심지어는 국가상을 갖다 출전으로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스토리, 육성 스토리가 있을까라고 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 생각해보니까 목적과 목표가 목적이죠. 있 근데 우마법스는 거의 다 육성 목표를 얘기합니다. 근데 육 목적이 때 킹이로한테는 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냐면, 물론, 클래식 노선을 고집하는, 계속 엄마, 고집하는 이유가 엄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의 지원 11승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이 지원 11승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런 클래식을 정복하지 않으면 갈수 있는 그런 트러피가 없습니다. 그쵸? 그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렇게 대비이나 이런 클래식을 우승했다면, 엄마도 어때요? 어떠, 어떻, 어떻습니까? 엄마도 중장거리에,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는 우마 모스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마를 넘어 보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이 킹힐러의 목표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우마 모스매들에게는 아시다시피 큰 영광이라고 하는 클래식 3관을 도전한다 도전하게 되지만 아시다시피 적성이 어때요? 킹힐러 어, 단거리가 A죠. 지금 네, 보시면 네, 단거리가 A가. 힘듭니다. 그래서 레이스 국화상에서는 결론은 단거리를 주종목으로 하기 때문에 국화상은 출전만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통과를 하고 네. 근데 킹에일로는 네. 노선을 바꾸게 아, 됩니다 바꾸죠, 바꿉니다. 노선 변환을 하는데 저 여기서 막혔어요, 그래서 아, 그에라 아, 님은 여기서 계속 네. 뭐 어려... 아. 네. 출전만 하고 네. 노선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노선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그 친구 맥기를맞발로 해서 열심히 늘려가야겠다 생각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킹엘론 이제 국화상이 끝난 다음에 이제 트레이너의 이제 응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적성을 단거리로 부착하게 됩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목표로 삼은 것이 밑에 국화상 밑에 나와있지만은 타카마츠노미아 기념 아 이거 발음하기 진짜 힘들로 매번 하니네 타카, 타카마츠노미아 기념 타카마츠노미아 아, 기념 에. <웃음> 빨리 봐야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성공했다. 저희 이어서 할 때는 제가 이거 실패했거든요, 맨날. 다카치노미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헛소리 됐는데, 네, 다카마치노미안 기념, 네, 킹여에서 이제 목표가 1차로 주어지고, 드디어 킹엘로는 자신의 적성에 따라가지고, 다카마치노미아를 우승하게 됩니다. 맞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바꾸기, 노선을 바꾸기에는 좀 스토리에서 얘기거리가 나오는 데이육성우한 트레이너가 국가상에 끝나고 나서, 역시나 킹일로는요 어떻게, 아, 얘는 정말, 중장거리는안 되겠다. 그러니, 너 단거리로 하자라고 이렇게 거유를 합니다. 하지만 클래식 노선을 걷고 싶어하거나 중장고를 걷고 싶어하는, 인기가 많은 중장거를 걷고 싶어하는, 달리고 싶어하는 킹헬러였기 때문에 처음엔 납득을 못해요. 하지만 트레이너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의 후광이 아닌, 엄마의 후광이 아닌 킹헬러의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겠다, 써나가자 라는 그런 스토리를 전개를 하면서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거리의 노선을 바꾸게 되는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킹일러는 드디어 닥카마츠노미야 기념에서 맞죠? 닥카마츠노미야 기념습니다 이번에 정말 정확했어요. 닥카마츠노미야 기념에서 네. 예등을 하고 이렇게 처음으로 지원해서 우승을 하게 되면은 예 네. 고유 아나운 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한번 보시죠. 킹헤일로가 식로아 자기가 아 이런 여기서 우승을 하면 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네그죠이 아나운스 줄수 있는데 아, 네. 킹헤일로가 전부 완파했습니다. 무서운 짓심 드디어 지원의 손이 닿았습니다. 야, 지원이 원래 지원을 획득했습니다라는가, 지원을 잡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분, 아나운서 멘트가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지원의 손이 닿았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손을 이렇게 닿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전에 실패만 하던 중장거리였고 실패만 네, 하던 킹일로가 음. 이제 음. 예. 음. <웃음> <웃음> 처음으로 단거리에서 지원에서 우승을 했을 때 들을 수 있는. 네.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게임을 해보시면은 이 아나운서 듣는 걸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실제로 감동적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멘트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뭐 스토리에도 나왔지만 팬들이 팬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하는 아나운서, 아나운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멘트를 했을까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어 근데 저는 저 역시 여자라고 그런는데 역시 눈물이 막쏟아지더라고요안성적이요 <웃음> <웃음> 혼자, 혼자 집에서 어머, 좀, 어머 이거 뭐야 왜 이렇게 감동이야 라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 하루 우라라도 육성하면서 URA 파이널 예선까지 갔거든요 거기서, 우, 거기서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웃음> 아, 있더라 감동이 있는 스토리를 유명하죠. 하루 네 맞아요. 네, 둘이 또 룸메이트 네. 눈물이 트죠 네. 앞으로 네. 아, 이렇게 감동이 네. 이렇게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음. 자, 그러면 킹엘루의 스토리는 이렇게 다카마츠노미아 기념을 끝으로 끝났을까요?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네. 다카마츠노미아, 전까지 헷리네요 아, 예. <웃음> 제가 이어군다 이번에는. 네. 다카마츠노미아 기념에서 우승을 한 후에 이 트레이너가요, 갑자기 노선을 바꿔요. 어디로 바꾸냐? 마일로 바꿉니다. 자, 마일몇 미터인가요? 마일 몇 미터 봐요 여러분? 1,600! 1,60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라, 누가 구라고누 정답이라고 말할 지는안 안 드릴게요. 네, 마일 노선 야스다 기념에 출출을 해서 몇 미터인 거죠? 네? 야스다 기념아이거 마일 몇 미터? 마일, 마일 스프레터를 그럼 몇미터로고 하죠? 1,200! 그렇죠, 1,200! 자, 마일은 1 4 0 0 1,600! 음. 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왜 갑자기 또공부하는자세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마일로. 네, 하지만 네. 이우마무스의 체력이라든가 근성이라든가 스타미를을 생각했을 때 200에서 200에서 400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아마 육성 프로그램에서도 뭔가를 늘려야 할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될 타입입니다. 자비록계에서야스다기념에 출출을 해서 성적을 거두고 그런데 또요 트레이너가 또역기 스토리를 변경을 시키는데 어떻게 변경? 변경을 시키냐면 이 단거리 최강자를 가리는 스프린터스 스택스에 출출을 해서 무려 무려 무려 무려 1차전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단거리 네. 지원에서 네.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에 하나가 네, 스프린터스 스펙스. 건단에서 최고입니다. 스프린터스 스테이크스가 단거리에서는 음, 최고였기 때문에 네. 어보면 여기를 제패한다는 거는 킹힐로가 네. 실제로 단거리에 제패했다. 나는 네. 걸 드러내는 스토리인 거죠. 네 맞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스토리 내용에서는 그냥 아 킹힐로는 굉장히 아가씨야 뭐 이런 캐릭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거리 스프린트 스테이크까지 이승을 하면서 일착을 하면서 이 만인의 그 모든 사람에의 가슴에 와 킹은 킹이다. 킹은 헤일로다, 역시 헤일로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이름을 새기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킹일러의 스토리는 또 끝이 아니죠 아, 그럼요, 그러면 이렇게 호호하는 아가씨가 끝이 안 나겠죠 자 그래서 킹일로는요, 이 마지막으로 조금 더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출마하느냐 하면 시오아 쉬월. 시오뭐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가을! 텐노사텐노사 텐노사. 맞습니다. 가을템노상에 출전을 해서 마침내요 여기에서 라이벌들을 어떻게 하느냐 앞승 다 꺾어버리고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스토리의 엔딩으로 이어집니다. 아 가을템노상은 몇, 몇 미터죠? 이건 알아2 0 0 0 미터. 틀렸는데? 어? 거짓말 회계자님이 네. <웃음> 항상 틀리니까 한번 해봤어요. 네. 네. 네. 가을템노상은 중거리이고 네. 그래서 이제 단거리로 노선을 변경한 킹에일로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중거리까지 도전을 해서 중거리에서도 우승을 한다는 라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게 들어보면 감동적이지만 유저들 입장에서 제일 빡친는 부분이 바로... 아, 아 빡친거 아닌다고 했지? 네. 죄송합니다. 아, 네. 예, 예, 그 매우 화가 나는 부분이 이런거거든요. <웃음> 그 단거리하고 마일로선 뛰게 하더니 갑자기 중거리로 우승시키래 어. 개발사 이거 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진한 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빡쳤네요. 진짜. <웃음> 아, 괜찮아요. 빡쳤다 네. 정도는 이거 n 지안되줄 거야.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네. 좀 예요. 좀, 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용서하셔서 것입니다. 플레이어님들. 네. 네. 용서하셔서 플레이어님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가 싶더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죠? 숨어, 숨겨진? 어숨 숨겨진 이야기. 아 네, 숨겨진 이야기 아시나요? 아시나요? 아리마. 네 맞습니다 이 트레이너가 이킹헤르의 적성들이 적성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하게 육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시니어 아리마를 이 기념을 어. 출주하게 됩니다 아리마 몇 미터일까요? 2 5 0 0 m 2 0 0 0 m 이상인건 알겠는데 2400? 2500? 2500? 2500 그리고 몇월 며칠? 2, 올해는 몇월 며칠? 2, 대박 맞췄어요 올해는 12월 25일 우마무스메 아리마 기념이 있습니다 우마무스메 아리마 기념인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마무스메 아리마 기념이 있습니다 네 아리마 기념은 이제 1년의 마지막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아리마에이 아까도 얘기한 앞에 얘기한 저희의 이 대망의 5인방 장금색의 5인방 네, 엘, 스카이, 그라스, 헬러또한명 누구있지? 스페셜크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섯 명의 우마무스매가 출주를 하게 되는데 킹엘러가요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우마무스매 4인방을 내 백댄서로 시키겠어라고 선언을 합니다. 황금세대 4인방을 내 백댄서로 시키니까? 네, 네. 네. 너무 멋있죠. 이게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웃음> 참 감동적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은 이게 하세요. 왜냐면킹일로가 주연 주인공의 4인방의 무마무스 애들이 조연으로 출연한다는 게 꿈에서나 보일까? 현실인가? 네, 네. 현실일가 싶을 정도에.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꿈의 이프 스토리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마에 출전을 출주를 하게 돼서. 우승을 하면 이백댄서의 4명이 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도 여전히 뭐 완전히 화해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음. 좀많은 시장님 이게 아리만 기념인가요? 그렇죠. 이게 아리만 기념 아, 운면무슨의 아리만 기념인가요? 저는 사실은 뭐 국가상 출주에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는 못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좀 이렇게 힌트를 주실 분들은 제 인스타에 오셔서 힌트를 좀 주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우마무그 뭐, 경마 스토리텔러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은 좀 약하십니다 아, 정말 약해요 네. 제가 우라라를 받고 파이널 예선을 갔을 때 울었다는 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루 우라라예요 하루 우라라예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선입으로 굉장히 제가 좀 이건 참고로 제가 플레이했습니다 제가 모범적으로 아, 아리마우스는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아, 자랑질 하신 겁니까? 자랑질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킹엘로가 우승을, 아리마에서 우승을 하면은 일종의 진 엔딩이라고 할수 있죠. 진 엔딩까지 감상을 하고, 이제 킹엘로의 어머니가 뭐 이제 딸한테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그 마음을 이제 좀 트레이너한테 살짝 흘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후에 진행되는 u r i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이중의 에필로그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 이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 뭉클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찐그 플레이? 게임머? 그 그러니까 안에 누가 혹시 게임머즈이나 프로그램 제작하시는 분들이 신인누라의 팬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났었대요네요 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이 얘기가 굉장히 감동적인겁니다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스포츠 만화가 따로 없다라고 할 정도의 스토리인 것 같아요, 킹엘일로의 스토리는. 진짜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이제 아가씨 캐릭터, 잘난 아가씨 캐릭터의 이야기가 될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재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어머니의 후광에 대해서도 갈등을 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이프 스토리로 그 모든 걸 갖다 극복하고 이제 최강의 정점에까지 오를 수 있는 네. 네. 아 이거 진짜 한편의 네. 스포츠 스포츠 드라마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위에 막 따라 붙는 아가씨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누가 있었죠? 자 킹엘러에 따라, 따라 붙는 아가씨들이, 아가씨들이, 어? 아가씨들이 있죠 가와카미 프린세스 가와카미 프린? 프린세스 아니, 또 있죠 또 있죠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눈을, 눈을 가진 우마 무순에 그리고 고고헤어 컷을 한 음악무순에 둘이 나오고 있죠 아, 근데 아, 서 그건... 얘기하고 싶으신데 어, 나만나알다 어? 나 이겼어 우리, 나, 우리 플레이어들한테 나 이겼어 아. 네그 이름이 없는 킹웨일로의 추종자로 등장하는 우악무스매들도 사실 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참아 네. 저희가 이 무대에서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는 게 진짜 맞아요. 아쉬워요 맞아요. 네, 내가 개인적으로 풀겠습니다 네, <웃음> 언젠간 저희 네. 교수님이 한번 따로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웃음>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가악의 프리센스 그리고 고양이 눈을 가진 우악무스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보물 헤어 컷을 가진 음악무스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건 금 짧은 시간에 킹 헤일러라는 이거 스토리를 풀어보지만 아시다시피 이 스포츠 모든 스포츠가 2등고 세계에서는요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2등보다는 1등 즉 승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라이벌을 완전 완강하게 제압해서 강자가 이겨야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들 못하더라도요 이렇게,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캐릭터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저희 밤새 부분 월드컵, 월드컵 축구를 봐도 그래도 감동이 있는 스토리였죠 일등은 아... 아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킹 힐러가 이런 캐릭터. 이런 딱 그런 케이스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근데 그래, 네. 진짜 교수님이 킹엘로 이거 스토리 제가 다르겠다고 했을 때 되게 좀 약간 거부감이 있으셨거든요 어, 왜 이렇게 네. 나한테 자꾸 수쓰를해 <웃음> 네. 하지만 실제로 스토리를 갖다 이제 쭉 보시고 제가 네. 많은 도움을 드렸더니만은 네. 네. 진짜 보세요 오늘 복장부터가 킹엘로 킹엘로 킹엘로 유니폼을 연구를 해봤어요. 그때 너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에메랄드 오브 킹이었잖아요. 굉장히 이뻐 이뻤고 그리고 역시 엄마가 굉장히 그유머스의 승복업을 디자인하는 어,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옷도 정말 이뻤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굉장히 부잣집 딸내미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 절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렇게좀 <웃음> 거부감 있었군요. 거감이 있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저는 그쪽보다는 약간 매지롭게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아 그거를 그 스스리를 제가 하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역시 음악무승의 캐릭터들 하나 하나에 이 의미가 있구나. 아, 너무, 너무 감동하는 스토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레오베 인자작 다잘 하고 계시죠? 네, 안 나와요! 네, 인자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솔직히 스토리는 어지간건 다들 솔직히 누르잖아요 이제 뭐 스토리 아예 못 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네, 오만무숨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야기를 잘 찾아보면은 이렇게 좀 재미있는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한번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도 좀 재미있다고 소문난 캐릭터들이 있으면은 한번쭉 읽어보시고 좀그포츠 드라마로서의 우마무스메를 즐기면은 단순히 인자상 언제까지 인자상만하 하는 기, 기계가 될까 우리가 에? 우리는 기계가 되길 거부한다. 우리도도 게임을 즐겨보자. 네. 아 갑자기 홍보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웃음> <웃음> 네, 예, 그런 면에서 한번 우마무스매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번 기회에 굉장히 많이 좀 연구를 했는데 이제 당황이 되면 한번 우마무스매를 정통으로 한번 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키라님 언젠가 예, 인스타나 이런 데서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실지 모릅니다. 많은 <웃음>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저희는 킹엘러를 이렇게 어, 예, 예, 해서 이야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네. 에이, 이런 무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진행이 미숙한 점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무대에 지금 오르신 후감 한 번. 저 네. 어제 안 올랐어요. 아, 이거 오늘 처음 오르신,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면 저한테 혼날까봐. 아, 혼날까봐. 준비 많이 했어졌습니다 네. 오늘. 네. 어, 저 사실은 이제 AJF라는 이런 데를 처음 와봤고, 사실 일본에 있을 때는 그 게임을, 네. 게장담을라든가좀 네. 가보긴 했는데, 좀 별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먼무새가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걸 봤었고, 그리고 굉장히 진심이구나. 그리고 프로가 많으시고, 제가 꼭 강의를 하는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애기자님과 함께 어, 음마무슨의 키레아 히레, 학회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허심탄하게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얘기를 듣는걸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그때는 참석해 주실거죠?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하지만 h f 는 끝이 아니죠 자 오늘 이 행사장만 해도 6시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저기서 행사가 있을 거고 또 무엇보다 내일 저희는 다른 캐릭터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은 시간에 이 무대에 올라보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캐릭터 예 되게 인기가 많은 캐릭터 로또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기회가 되시면은 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까? 예, 이상이고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